이효승님, 날씨가 비가 올까봐 불안하네요 뭐지? 뭘까? 여기 사이즈 괜찮은데? 갑자기 드렉도 풀렸어 아니 저런 자식은 뭐저어손짐 들어드린다고 하더니 거기서 태워다 주셔가지고 <웃음> 참별 골대를 이제 이다 했어서 지갑 먼저 타고 <웃음> 네, 고맙습니다. 네, 사무장 취직한 것 같아. 어, 와, 대박! 와, 이모! 여기 와, 식으면 맛없어야 빨리 먹어야 맛있네. 네, 경수가또 김밥도 싸왔어. 저무평한 번씩 먹어도 싶은데 드렸어요 <웃음> 원래 없는 거는 그래야죠예 여러분이 안 계시네 음. 아. 성렬이 안녕 어, 젠틀맨님 안녕 우리 동네 왔네 짝챙이 많이 나네 <웃음> 박희정님 여긴 저희 동네이기도 해요 저 안산 사는 녀석입니다형수님 오늘 달봉님꼭 이겨봅시다 에이 이긴 아, 이, 이, 녀, 이 녀석이 횟수가 저보다 많 테니까요? 오, 왔어, 왔어. 오, 왔나 잡았어. 야, 사이즈 좋다. 오, 여, 여, 옆에 사장님도. 왔어, 왔어. 한 마리 잡았어. 근데 오늘, 오늘 이 녀석 잡아줘야 되거든. 오, 야, 면방이다, 면방. 오, 야, 야, 야. 너 민, 민폐는 끼치지 말자. 이27 정도 되겠네요. 27. 야, 너뭘 물었냐? 어, 이쿠라지 그 우지마요 그, 형님. 어. 응. 중층에서 배보지 두, 두 번째서 물어요. 두 번째 상. 어 그래? 네, 또 있어요. 그러면 들고 가야 되겠는데? 오늘 경수님 느낌 너무 너무 좋다. 아휴 형님. 그 고시도 있잖아요. 고시도 거기서 전문 용어 있잖아요. 첫 급발이 먼 급발이라고. 응. 한 마리 잡고 이거 엉키고 바늘 못고 엉킨 거이 봐봐 이거 이거 이런 데서 차이 나는거지 하이테크님 아우 저는 마음은 항상 많쿨이죠한 마음속으로 한 20마리 잡았습니다 이 친구가 한저뭐야요 27일 정도 되는 거쳤었했어요자 저도 도, 동생한테 뒤지지 말라고 아이고 이거 황해볼락인데? 어? 아니다 오, 어, 여 이거 면방 되는 거 아니냐? 면방 되는 거예요. 22센치가 뭐야? 야, 어, 저 보셨죠? 잘 아는 듯하면서 어딘가 정보가 좀 어색해. 우럭에 조피 조피볼락에. 제가 어, 찍을게요. 조피볼락의 방생 사이즈는 2 3 c m 입니다 물론 시간 때는 뭐. 자, 제 왜냐면 제가 어떻게 잘 외우냐면 2 3 c m 가제왼 왼손 뼈미거든요. 리경스 접어줘야 되니까 오우 야 됐어요 리경스 접어줄 거한 마리 건졌네 어 리경스가 미끄러지 먹으니까 저는 오징어 흰색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지금 날이 흐리니까 원래는 정석은 외수지는 동돌에서 한뼘 정도인데 오늘은 어, 단차도 좀 높게 했고 해서 밑으로 조금 가라앉을 거 생각해서 50cm만 딱했습니다한 요정도로 요 정도, 요 따라오겠지 김시우님, 시방총은 백색오징어보다 적색오징어의 개지능이 같이 걸면 입질 확률이 좀좀더 높은 것 같아요 자, 한 마리 왔죠? 자, 다 어? 안 작은데? 아이고 이거, 오오 괜찮은데? 자, 딱방 우리 그냥 꼭두새배가 항상 거의 일본급으로 오시는. 어, 엄마, 저 배북이 못 잡아. 엄마, <웃음> 저. <웃음> 저별 컨셉을 다 잡죠? 짜식. 전화 벨 소리도 안 들리는데 무슨 엄마? 아유, 미끌렸죠? 아니, 이거 안 터지는 미끌림이 있나? 짜식, 버티고 있었어. 아이고. 아유, 이런 건데. <웃음> 야 봉돌이가 그는 거 어째니? 아유, 하나 오랜만에 또 탈출했나베 연옥선형이 바꿨다던 탔... <웃음> 빼야죠 형님까 <웃음> 빼야죠 형 에이씨 저거 제비 좀 할게요 구멍치는거 얼마나 잘하니까 짜씨 어, 어. 어우 어우 저긴거 삼는 거 제일 힘들어 어. 어와 진짜 이 이놈의 미꾸리 수건으로 잡고 해야지 진작 수건으로 잡고 할걸 저도 미꾸리를 바꿨어요 이경스가 선탑에 계신 사장님께서 잡으시니까 선탑으로 올라갔어 그니까, 쭈꾸미랑 광어랑, 뭐, 우럭이랑, <웃음> 같을 순 없는데? 웬만하면 한 채비를 좀 오래 해보는 게 좋아요. 어, 그러고? <웃음> 자리 탓을 하면 안 돼. <웃음> 이효승님, 날씨가 비가 올까봐 불안하네요. 뭐지? 뭘까?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갑자기 드랙도 풀렸어. 어? 이, 이거, 미경선트 이거, 효도하겠잖아? 보셨죠? 3자? 야, 보셨죠? 3자. 어. 오우, 씨. 진짜? 자, 이, 이런 것도 나와요. 어. 오늘 동생 데리고 올만했죠? 이 정도면 잡아줄만 해. 아니, 쟤는, 그랬잖아, 금방. 자리 탓하지 말라고. 짜식. 에이. 아, 내 자리 때내 <웃음> 자리 때리 아이고 자식 불쌍하긴 아니 이거 왜줏 앵이를 안 벌린단 말이지 와우 요, 괜찮아요 저도 맨날 의도 걸리는 거야 근데 이 자리 있었으면 리경스가 잡았죠? 응. 정의상님 개, 시방에서 가끔 모자 중반 어 그래요? 그건 눈먼 고기겠지 아마 리경스한테는 안 잡히지 않을까 그런거 아밑구리에 나오는구나 저 녀석 앞에 사장님께서 따박따박 잡으시니까 앞으로 갔는데 쟤 진짜 피 눈물 흘릴거예요 미꾸리에 나오는구나 미꾸리에 아이고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저거 저 녀석이 잡는건데 삼대 일, 아사대 일이구나. 치카치카 연옥사랑이, 아이 고모고 연옥사랑이. 크니 <웃음> 네 덕이다. 미꾸라지 부장님 자리가 아니고 고기는 사람이 잡는 거다. <웃음> 아니 저는 그냥 들고 들였을 뿐인데 그지? <웃음> 네, 니경수가 앞에서 째려 보고 있어. 미꾸그지 부장님 미꾸리 다 흘리고 제가 기본은 잘되 있는 게 형님. 미꾸리를 저처럼 끼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끼우려고 하는데. 저녁은 바닥에, 전석은 바닥에 탁 패대기 쳐가지고 기절시켜서 잡으려고 끼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탁 패대기 치는 게 감이 있어야 돼. 너무 세게 치면 죽어요. 기절해서 안 끼워놔.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패대기 치면 목 만들고 꿈틀거리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돼 있는데, 전석이 지금 아우 달봉이 형몇 마리 잡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잡히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요 지가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아니요. 비과 <웃음> <웃음> 그림자 형님, 아, 믿기만 잘 활용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웃음> 야, 난, 난 그냥, 저 형이, 형님이 말씀하신 거 읽기만 한 거다. 비과 <웃음> 그림자 형님께서 뼈를 두번 때리셨어. 제 <웃음> 부조 소리도 못 들었어. <웃음> 밧줄 비스무리한거 있다 밧줄이야? 어 밧줄 비스무리한거 어, 너너형 아까 그 밧줄에 엉키니까 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번엔 탈출 못하는거야? 응. 밧줄 한번 탈출 못하는거야? 그런거야 리경수랑 초리대를 같은 방향으로 놓기가 너무 무서워 자, 이거, 황해폴락, 볼락, 황해폴락이죠? 아이고, 작다. 이거, 유혹을 가장 잘하는 녀석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잘하는 녀석이 제아들래미에요 어, 우럭이네? 황해폴락만 한 사이즈죠? 그 녀석은 가르쳐주면, 정말 가르쳐준 대로 해. 그, 니경스 이 친구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자, 이건 확실히 명, 저 방생 사이즈죠? 어? 마리수는 4마리잖아? 네 5마리야. 아, 볼락 제외. 네, 볼락 제외. 어, 볼락은 번외지 힙하긴 했어도. 볼락은 방생 사이즈 15cm죠? 자, 다 유혹해서 이렇게 잡는 거야. 툭 하고 입질이 있으면 그냥 들쩍 올리는 겁니다. 유혹하냐고. 그래서 31일에. 저는 잔여 백신으로 맞을 거예요. 확 채면 안 돼, 저렇게. 그렇지 지금 리경수도 자꾸 팍 채가지고 자꾸 놓치는 거예요. 리경수야, 네? 형이 자리 바꿔줄게. 네, 네. 자. 낚시에서는 잘타거든요형이야 <웃음> 스킬과, 추중과 그리고 형수단. 형 스킬이 없는데? 오늘 리경수 멘탈 나가네. <웃음> 어, 이일서님, 이일서님, 리하이. 네. 이거, 방송에서 고생한다고 사무장님께서, 선장님께서 주셨어. 광어 잡으신 거. 잘 먹겠습니다, 제가. 산울림님, 바다가 장판이네요. 저는 늘 영웅도 짱고치도 아, 안타깝습니다. 근데, 날씨는 어쩔 수 없죠. 지금 경수 형이 너도형 형 잡은 것 같다, 그렇지? 어, 형 잡은 것 같아. 어 손맛이 좋았어. 나 사람 잡으면 그렇게 손맛이 좋더라. 또, 쏙쏙쏙 쏙. 장대라. 오, 야야야, 장정대를 잡았네. 손 조심하고 기다려. 장대 장대. 어? 아니네? 매퉁이 매퉁이. 매퉁이 매퉁이. 야, 리경씨답다 야, 그러면 우리 진짜, 아이디는 냄새 되게 잘 맞지 않냐? 둘다 눈치는 빤해가지고. 저, 저한 마리 잡았어요? 뭔지 몰라도. 리, 리경쓴인가 망둥어다, 이거. 잘났고, 멍미. 리, 리경씨 잡았나봐. 오우 전 한마리 잡아도 우럭을 잡아요 이렇게 우린 망둥어는 또고기를안 쳐가지고 시함미라도 그럼요 잡으려도 우럭을 잡아요 대상어종을 잡아야지 아왜때 맺힌지 이거 세기도 힘드네 얘가 또형 하나 잡아보겠다고 저 선수로 가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고 내가 원래 동생 이렇게 잡으려고 온 놈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서서 낚시만 해도 동생을 잡게되네 이경쌤야 나몇 마리야? 7이요 이건 8, 3, 3, 4, 3, 4. 맞아? 3마리 포어 그렇구나 방에 폴락을 안 쳐도 7말리네아네 어, 네 탓이다 네 덕이다 최윤창님 감사드립니다 갈치 300마리 이상 잡았어요 아 그건 갈치고 사진도 없잖아 사진이 있어야지 짜식 연옥사랑해님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순진하신 달리 형님이나 속으시는거지 거짓말쟁이 형님 어, 그렇지 뭐 사진이 있어야지 영상이라도 있든가 아니면 유튜브 해갖고 실시간을 하든가 갈치 300마리 우리집 엔만 형이 그랬잖아 아까 황금송아지 12마리 있다고 말로는 나도 그렇게 해 저희 형님 황금송아지 200마리 있어요 <웃음> 아니 저 헛소리는 들을 필요 없고 <웃음> 어, <이> 12마리 <웃음> 연옥 사랑해 무럭 일곱 마리 푸고 있 지가 무슨 곰돌이 푸도 형, 아니고. 형 와봐. 형와서 <웃음> 어, <어디서> 잡아봐. <웃음> 형와서 잡아봐. 잡아보고 얘기해. 야왜 친구한테 사태질하게 만들어. <웃음> <웃음> 네, 짜식 네가 잡아볼이 일곱 마리가. 안쪽에 냉장. 아이나날저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오예예 예. 그치마 천천히 들어야지 천천히. 히트했어 어. 히트했어 오랜만이야. 멍도 잡았어요? 어, 멍멍도 잡았어. 고기는 아니지만. 아이고, 야, 그 방생이다. 연옥 사랑해. 난 백신 맞고 소주 도네병 마셨어. 이상 없어요? 잘 앉으시다 이 녀석아. 저도 에럭한 마리 왔어요. 아이고, 마리스는 이곳에안 되겠다. 발 멀려. 아래가. 어? 이게 면방이잖아. 아니, 아닌가? 형이나 보다 내 거보다 커. 아, 짜증나. 그 방송 아닌건데? 21cm 넘잖아요 아이고 야 빠짝이 타겠다 이거 사랑은 떠나는거야 잘 가라 야 빠짝이 탄데 우기면 23cm 될까 말까겠다 딱2 2 c 넘어 올해는 지느러미 오복은 진짜 좋은거 같아 그럼 울고싶어 어? 진작에 자리 바꿔준다니까 오! 어? 어, 주꾸미 들어왔어 <웃음> 알주꾸미다 와와 <웃음> 어, 대박이네 야 엄청 크다 어? 후두둑은 했는데 놓쳤나? 입구 잘 보고 가셔야 해요 네비 찍으시면 되지 네비 있어! 미경쇠야 얘는 방생이다 이건 재벌 재벌 필요가 없어 이겼어요형 마리손 계속인데 어우 야옹 이스어 잡았어 짜고? 안짜근데? 팬더님예 오우 요 괜찮다 2 5분 되겠다요 예 달봉님 안녕 감사드립니다 핑크패더님 애창가님 대형 이후 이미지가 안좋아서 안타요 어우 제가 타기 전에는 이미지가 있,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저를 믿고 한번 타시지 제가 느끼기엔 되게 좋은데 단골님들도 많으세요 블루마리님 히트 병아야 잘봐 네. 한 마리 잡으면 동도를 네. 먼저 걸어. 네. 그리고얘반 아, 아, 바늘을 잡든 네. 저기를 주둥이를 벌려야 돼. 주둥이 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저내비 찍고 갔어 지난 저 삼박. 아 그건 너니까 그렇지. 박시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래. 김효주님 입질 있나요? 무어두 마리인가? 두 마리 방생하고 킵 여섯 마리 하고. 황해폴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킵하고 한 마리 방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총열 마리인데, 무럭 여덟 마리 건진 것 같아요. 개 중에는 제일 큰게 31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경수가 다섯 마리, 망둥어 포함하고 황해폴라 포함해서 다섯 마리 건졌을 정도면 오늘 엄청 잘 나온 날이죠. 나도. 어 그건 특이한 날이고 연옥사랑이 와우 난 외수지 우럭시판에 철사하셨습니다 어, 어 한마리만 한시 반에철수하신다고 하시니까 어 갈때까지 그래도 시간은 좀 있겠다 그지? 나훈님 지나가는 고기 머리 어 우럭은 머리 때리면 도망가더라고요그 생선 머리 때리는거는 그잘 못하는 사람들이 저 연옥사랑이 같은 사람들이 피문로 머리 때려가지고 운으로 시력 안좋은 그런 문어나 잡을때 쓰는거지 저는 거의 고기를 유혹해서 잡는, 잡는 녀석이다 네? 막시 경수야 네. 달봉형님 방해말고 멀리가서 해 <웃음> 젠틀맨님 <웃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참고하셨습니다 자 미경씨를 <웃음> 기다리고 계셨어 <웃음> 다섯 분 매니저님 중한 분이시고 80년생, 42살이에요 동생이고, 잘생기고 어, 가끔마다 제가 공부한 거 밴드에 올리고 한다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정보 같이 취득하시고 어, 아니면 아니다 좀 쓴소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속하고 잠깐 놀다 가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시간 빼도 재밌네요 대양 2호 추천드립니다 오이도 대양 2호 그리고 정리에 대해서 얼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맛있게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오, 그래.